어, 삼일째 하고 있습니다. 삼일째 지금 마늘 까고 지금. <웃음> <그죠? 웃음> 예. 야, 대단합니다. 그럼 음. 앞으로 몇더 해야 돼요? 한3일은더 해야지 아마 다끝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네. 네, 일주일 정도 깨고 이제 이깻 마늘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별해서 이제 크기별로 또 사이즈 선별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. 마늘비 바로...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. 뭐 시값, 인건비. 우와. 돈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날 겁니다. 마늘 크기 선별하고 있는 겁니다. 고등학생이 대학생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.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심고,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심어주고. 그래야, 서로 경합을 덜 하고, 균형 있게 똑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. 큰 거는 큰 거대로, 1번, 2번, 3번, 일, 어 1, 2, 3번, 요 사이즈들만 이제 마늘을 심는 거죠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,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. 이렇게 모아놓으면은, 서로 이렇게 경쟁을 좀덜 하기 때문에, 보신. 큰이한 사이즈의 마늘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나온 게, 게 지금 최고 큰 사이즈. 최고 큰 사이즈가 이제 이 마늘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씹기보다는 어, 나중에 이제 마늘이 바다가안 되고 안 올라왔다든지 이럴 때 고식할 수 있는 거. 조금 늦게 심었을 때빈 구멍에다가 고식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이즈를 넣어줘야지만이 이제 옆에 작은 마늘 심어는은 자리에서 이게 따라가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심는 거를 최고 큰 사이즈, 보식하는 사이즈, 20 k g 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500망 정도, 10, 10톤 이제 10 톤, 10톤 분량으로 해고 심고. 네 여기는 슈퍼농부가 마늘을 심고 있는 현장인데요. 요즘은 이 인력난 때문에 또 인건비 때문에 이 마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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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기를 위에다 흙을 덮어 한번더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,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어, 이제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물 흘러가는 길을 쫙 만들어 주는 거죠 큰 비가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배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경사를 채워서 이렇게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뒤쪽은왜안 심는 거예요? 수확할 때 어, 머리꼴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렇게 사람 손으로 또 작업을 해서 또 이렇게 수확을 하려그러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었을 때 머리꼴 작업하다가 또 비가 오고 비가 오고 하면 수확을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계가 들어와서 바로 턴하고 수확을 석전석결로 하기 위해서 뒤에 여기 트랙터돌수 있는 공간은 마늘을 심지를 않는 겁니다 아 그만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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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Here we go.